안녕하세요 네이처글루텍은 의료형 접착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총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영진입니다 사람한테 수술할 때우리 봉합사 대신에 접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사를 보다가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단백질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. 아 이것이 우리 의료용 접착제에. 좋은 성분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. 우리 몸은 거의 사실 70%가 거의 물이기 때문에 수중 환경이 더 가깝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. 바다에서 만든 생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이제 그런 접착제이기 때문에 몸속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소합은이 발로부터 이 실을 만들게 되고 복사 끝에다가 이 접착제가 나와서 구조물에 붙게 되는데 약한 10kg 정도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. 접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그 접착력을 측정하는 건데요. 여기 두 가지 다른 이제 물체를 붙여놓고 떨어지는 접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화형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는데, 접착제가 떨어지기보다 가죽이 먼저 끊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이제 피크 로드 값이 15N에서 16N 정도 나오는데, 이거는 이제 1 곱하기 1cm의 면적에 이제 발랐을 때 1.5에서 2kg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피부에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절개했을 때 다시 이제 닫아줘야 되잖아요. 그때 사용할 수 있다든가, 우리 몸에서 접착이 필요한 부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. 기존 것은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는, 그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. 저희는 몸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올해 후반기쯤에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은 뭐 내년 말이나 제품화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실용화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왔었었는데 의료기기 쪽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이제 김명호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얘기가 잘 돼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. 제품을 출시를 하는 것이 저희의 1번 목표고요. 2020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021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빠른 거죠. 첫해 다음에 바로 그냥 소이 품기점을 돌파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연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개발 연구가 안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.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유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소재 기술을 현재 이제 실용화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홍합에서 단백질을 사실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. 직접 한 1g 뽑아내는데 한만 마리 정도의 홍합이 필요하거든요.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굉장히 사실은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합을 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법 대신에 새로운 미생물 배양법을 통해서 대량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.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진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, 생각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좀더 심층화할 수 있었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옮겨될것 같습니다.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. 벤처 경진대에 회 저희가 나가서 2등의 공무총상을탄 적이 있습니다. 경진대에 나가기 전까지는 거가까지다 포함해가지고 7명이 안되 있고, 그때도 뭐 아마 청년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저희 기억하는데, 현재는 저희가 한 39명 정도 되면서, 청년들이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인류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인 의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. 하나의 아이디어 가지고 벤처를 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을 거 생각하고요. 부속 제품군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야 지만 사실 제대로 된 창업이 될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이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걸 생각합니다.